반가워요 어... 골드 디럭스에요 어... 어래는 무시... <레는> 밤 월드인가 봅니다 어... 에... 야 감성박... 이야! 잘생겼다! 어... 잘생겼죠? 어... 몸은 로플인데 어... 얼굴이... 난 마음에 들어요? 님네 거 하세요. 어, 만나가지고 어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에요. 한번 인사해주세요. 일로 와가지고 예어 예. 잘생긴 친구 네어 돌아요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니 내가 돌아 응있다 어. 어때요 너무 잘생기지 않나요? 음어내 취향 좀 이상한 거 같아. 아, 여기... 아, 내 가상 여자친구, 내 로즈상을 소개합니다. 어, 로즈상 빨리 인사해 드릴게 아, 네, 어,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어 말을 안 해요. 어, 그 소리는 예쁜데, 어, 말을 안 해요. 출판에 던져야겠어. 응, 저 사진... 던져... 어, 야, 어깨가 쫘벌 걸어지니까, 내, 내 이거 꾸메이크건데 예뻐졌어. 예뻐졌어. 하기껏 예뻐졌어. 응? <목소리> <오>, 얼굴이.. 아, <목소리> 오, 오페리아예요? 오페리아예요, 얼굴 올페리아예요? <목소리> 올페리아예요, <목소리> 얼굴? 맞지 않 어. 응. 와, 로폴이랑잘 어울리지? 신기하다. 근데.. 이마가.. 넓어졌어. 안녕하세요 노소미님. 네. 어히키콘이님네 한번 이거는 어. 이메 이메리스. 이메리스. 어. 아 로퍼리는 다잘 어울려. 아마 내내 네, 네, 이거. 예. 네. 아또나 마이크 꺼놓고 얘기를 했었네. 아무튼 야 브이아츠 와 뭐만 막 킹기 싸가지고 이거 미치겠다 미치겠어. 아바타가 어 많이 새꾸시하네요. 음. <웃음> 네, 아바타 원 제작자한테 욕안맞게 조심하세요. 아 어, 춤춘다. 오렌지 댄스 너무 좋아. 반